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해 들은 소식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거침없는 말로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군인들 세리에게 거침없는 말로 잘못을 시적하고 회계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인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선지자적인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 반티파스가 분류를 넘어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본처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인 빌리베안의 헤로디아를 떼앗아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의 철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된 행동을 고발했으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헤로디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오 세례 요한의 입을 봉하려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권력자들이 대부분 멸망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를 볼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멸망하는 원인은 주어진 권력으로 나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이란 겁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을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당대하게 일들을 보입니다 따라서 권력자들이 멸망받는 주원은 부여받은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행동한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뭉개면서 죄를 지적한 사람을 권력을 이용하여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지적받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텐데 종처럼 거듭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기회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숨기거나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숨기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죄를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통신자라고 해서 다 해롯 안티파스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같은 왕도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 큰 죄를 범했지요.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와서그 죄를 지적할 때 짝 벗뜨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라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말을 읽으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공서와 비교해서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테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을 보통 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에적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의 성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나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지역 이이이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i n 설명해 t 고 여기 나사렛도 r 오고수불 i n 달리 h e children, 나 o u l l be n a s a r e t 줄 아시죠? 여기입니다. 베들레 n d you'll be able to 다 a v e a l o 라 g enough. You're a y o 갈릴리 호수라고니다 여기 바로 뒤편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블론과 납달리는 당시 그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었는데, 그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 지역이고 수블론 지파가 땅 차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일컬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을 아시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유대 지역, 유대 지역 지역이라고 하면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큰 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 음. 사마리아, 갈릴리, 근데 이쪽 여기 수블론하고 납달리는 도지파가 이 지역을 다니는 지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굴론과납달린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라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시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구장 이사야 그냥 1절과 2절 말씀으로는 이런 말씀을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 0 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 네. 전에 보통 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척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롯 땅과 낙달리 땅이 멸시을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살리기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록. 빛이 아멘. 예수님에 관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 가지고 동방박사들 이 가서 경배하고. 주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헤롯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방 박사와 같이 경배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주기도 내가 왕인데 어디 또 왕이 태어난다고 돼. 그왕 그래. 그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하려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동반 박사에게 지혜 주셔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셔서 또 거기서 그 아기 시절 보내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게 되는데 그때 가시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그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할 시점에 공생야를 시작할 시점에 가버라움으로 옮기십니다. 거기에 가서 사시게 돼요. 근데 이수글노과이 이 납달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총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들 이렇게 섞여 사는 좀 천대받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사야가 알고 예수님이 그쪽에 가시겠다라는 말는데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헤로 안티파스에게 붙라으는 군병들에게 체 포가 되어 감옥에 간것시죠 그 인데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바로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또 그 가신 것이라 또 유대인 법을 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어 시점에 가불까지 가게 는데 마태는 그때 가게 됐다이 말씀 여기 2절 말씀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 말씀이 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이 가버나움은 과거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수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 받아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영적으로 어둠움에 속해 있었음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어느 날 이후에 어둠을 밝혀주는 큰 빛으로서 그곳에 가게 되시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이들에게 빛으로 가셔서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라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입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요한복음, 아요한 마태복음 3장 을설교하면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음. 방야에서 외친 말, 여기에가 천국이 나다 그때도 설명드다시피너무다 오늘날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것이 아닐시고 달콤한 이야기, 복받는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거 그리 그리 이렇게 것 대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또한. 고백 소식.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 지역 스블론스 역, 납달리, 갈릴리 호수를 주변된 곳으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준비되원하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가셔서 빛을 바랍며 주학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를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가버라움을 선교 본부로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을 듣는 그쪽에서 또 제자들 또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얽매여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주년을 맞이하면서 죄로 어두운 곳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다른 곳의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는데 가버나움 지역에 가셔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거참 복된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해서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저도 조금 그런 접근하는지.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일날 행이 하나 뭐 이렇게 저기하듯 할 죄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외쳤던 그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것 저는 기쁨입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평화롭고 은혜로 충만한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곳 수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보실 때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그렇게 무지하게 사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공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바로 알고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시지 않았나 생니다 과거나 현재할것 없이 사람들이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마약에 취해서도 이것이 천국이라고말하고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사람들도 천국을 말하는데 천천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고 절제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고 해요. 술병 모습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음료수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마신다라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참았던 술, 이렇게 몰래 몰래 숨어서 마셨던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이 좋은가 봐요. 그런 걸보 예. 그리고 이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천국에서의 술은 취하지 않고 두통이나 부토도 없 소변도 자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절제했던 욕구로 천국에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곳입니다. 천국의 뜻을 살펴보면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되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 제가 NIV를 보니까 여기 NIV의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여기 uh, repent 또는 팀 병원과 함께 is n 이렇게 돼 있고 어떤 n i b 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has come near 온 n i b 도두 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우리 말로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기를 비전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그 다수림 가운데 있을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고 있습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거부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통치에 순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네. 세상 통치는 주일날 교회에 가라고 하지도 않고 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뭐 해를 가하거나 또, 또 간다고 해서 상을 주거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그 통치에 따라 주일 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만 는앉지만 천국에 살을 살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날 호흡이 멈출 때 영과 육이 불리볼때 완전한 하나님을 통치하는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전에 절제되었던 욕구도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고 하는 곳이 참으로 제가 전에 듣기는 이슬람교에서는 순교를 하면 그즉시로 천국에서는 아주 예쁜 여자들이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분도 이렇게 부러움 없이 모감른거 50. 었던 것. 한한도 이렇게 한명 정도. 한명 정도. 한명 정도. 한명 정도. 한명정한명 정도. 한명정한명 정도. 한명정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얼마나 갈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 땅의 사람의 삶. 그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인정합니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준하면서 그러한자들이 따라서 참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살면 살수록 그것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살고 온거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온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잘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되고 약한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또 하는 그것, 복받는 그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제일되는 목적입니다. 데신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주 왕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운행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외에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전의 삶과 달리 나를 다스리는 왕을 바꾸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 잘못됐던 것들 흘내어놓는것 회개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라과 하신 걸 깊이 알게 된다면 회개, 회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주인이냐고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며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시작이 그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별개의 과정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별개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개의 과정 없이 이전에 따랐던 이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당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은 지금도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성을 띠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운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사단의 최고 활동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마음 활동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이상의 관계로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를 유지. 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아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하나님을 알고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가로막히는 것은 죄였거든요. 그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그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또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사회 사람 사람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누리며 사랑사단 이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누르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똥집도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것이 니 개인적으로는 뭐,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해 드리고 찬양하는 것니다 여러분 집 앞에 올해 코스모스 씨를 사다 뿌렸습니다. 아 그런데 꽃이 피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조금만 씨를 갖다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제가 생각했던 이전에 보았던 코스모스 꽃이 그런 거 하나도 우연히 생니해 하나님이 품입니다어떻게그찾아는데 그게. This has all happened to me. It's my e g 고 I am Ujima. I am Ujima. I 하 m u j i 니 a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찍 경험한 자들에게는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책임감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회계의 과정을 통해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잘못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관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였고 다 어떤 존재가 나의 주관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미련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그런 것까지도 나같이지 하라는 것데 내가 없는 것이 회계입니다. 어렸을 적 이웃동네에 가서 과일 따먹은 거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 회계가입니다. 그것도 회계 가운데 할수있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서지. 내 삶의 주관자로 오시지않고 사 t i 는것 of which 서 m supposed to have. Tora Sosa, Kashigum, Ezero, Tora, and the machine. h o l 하 k a t i n 하 the game. Holy 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참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변치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성을 띠면서 활동합니다. 대도로전서 5장8절 말씀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성질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마귀가 예수님 시험 하래다 골탕 먹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올 때는 물리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물리치라고 말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을 사탄이 아주 엉뚱한 말을 한 겁니다.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건 엉터당치고 가는말입니다 사탄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을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휘파게, 사탄아 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날그라 s 시험이 올때 제가 그 말씀을 지난 주에 못 드렸던 m e r c i a l s i n n e 게사탄아 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탄을 물리친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명하노니 너는 c 앞에서 사지지 이제 말씀을 뱉겠습니다. 진정한 천국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고 또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일매일 천국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